돌아보자, 뛰어갈 건데 엄마 뛰어갈 건데 알게살가 알게살가니, 알게살가니. 알게살가니, 알게살가니, 알게살가니. 누구 엄마, 엄마 여기 있는데. 우리 누구 뭐, 엄마 여기 있는데. 누구 엄마 여기 있는데. 엄마 여기 있는데. 엄마 여기 있는데. 엄마 여기 있는데. ㅋ <웃음> 여기 있는데... 부부! <두부>. 여기 있네! <웃음> 오 조용히